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나이라는 건 숫자를 넘어선 무엇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공자님입니다. 논어 위정편에 보면 공자께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도 꽤나 익숙한 표현들이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사용하면 뜻깊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보려 합니다. 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활 5, 10, 6, 5, 2, 지, 우, 학 나는 15 무렵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래서 15세를 뜻지, 배우학 지학이라고 하지요 공부야 평생 하는 것이라지만 가장 기억에 담기 좋은 나이는 어린 시절이 맞습니다. 나이 들면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어려서는 돌아서면 생각나죠.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도 큰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없습니다만 공부의 효율에는 분명코 때가 있음을 잃은 말이지요. 32립 서른 살에 나는 뜻을 세웠다. 마리얼리 설립 보통 이립이라고 하나, 이는 말을 잇는 의미로 이불혹, 이지천명, 이런 식으로 모두 앞에 붙인 것이고 정확히는 그냥 립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42. 불혹. 마흔이 되니 이제 혹하지 않았다. 아니, 불. 혹할 혹. 불혹이라고 하죠. 혹은 의심이며 혹시나 하는 사행심을 이릅니다 신기루를 쫓아 헤매지 말아야 하며 매사에 이일비하지 않는 부동심이 갖춰져야 할 시기입니다. 52 지천명 5 0에는하늘의뜻이알았다알 지천명의 다천운의천명 50은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50은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난존은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지라고할수 있죠. 명은지숨명이기도하명니내목숨의사이즈니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니나이기도합이니다니다 62. 이순 6순살에는 들리는 무엇이든 다 순순하게 들려왔다. 귀, 이, 순, 할 순, 이순입니다. 젊을 적에는 듣기 좋은 소리에 기뻐하고 듣기 싫은 소리에는 울컥 반응하더니 이제 그 모든 소리에도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분별이 쉬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 말에도 일리가 있네. 하시던 황희정승도 그런 경지였겠지요. 이른은 예로부터 드물다하여 인생 칠십 고래희라 하였는데 이 시기의 공자님은 어떤 경지였을까요 여기가 진정 결정판입니다. 이른 사례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았다. 딸을 종 마음심 파소 하고자 할욕안입불 넘을 유 법도 구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세상의 질서가 다 깨지곤 합니다. 모두가 이기적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완숙의 경지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도 그것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되 자유로이 행함을 이르지요. 저는 올해 이순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공자님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을지 모르나 그 경지를 음미해보고 반추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깃발을 붓으로 담아봤습니다.